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천부경 천복양, 아, 천부경이 아니고. 아, 뭐, 또, 또을 텐데, 뭐. 색채, 미술, 심리, 가더. 이것이 조만간에 여러분들 출시가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오늘은 이론과 논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색채, 미술, 심리에는 크게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색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숫자라는 존재가 있고 요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뭘까요? 이것이 심리가 아니고 심리카드니까 요기시 인간의 뇌를 들어 두뇌 이 두뇌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색채 심리로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색채 미술 심리카드의 탄생 기본 요소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풀리는지 우리는 한번 보 자, 먼저 아까 천부경을 찍었는데, 우리는 천부경으로부터 무엇을 풀어왔어요이 거대한 수의 법칙을 풀어왔다. 그죠? 수에는 여러분들이, 이? 얼마나 있다고 그랬죠? 수, 수의 개수는 몇 개라? 아홉 가지 있잖아. 아홉 가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수의 개수가 몇 개라 했는데, 숫자가 여기 떡 나오는데, 이 색은 몇 개일까? 아홉 개. 색은 아홉 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색도 아홉 개요. 그러면 여기에 두뇌를 했는데두뇌는몇 개일까? 아홉 개. 너, 여러분들 금방 생각해도 그렇잖아. 아홉 개밖에 없잖아. <웃음> <웃음> 이 종류도, 두뇌의 종류도 아홉 개요. 그럼 숫자도 아홉 개, 이것도 아홉 개, 이것도 아홉 개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은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풀었어요? 숫자의 어? 수의 진리를 풀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 무엇을 풀었어요? 색의 진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 진리와 색의 진리를 나눠서 풀어내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합쳐져 있다는 또가, 자 진리라는 것이 이것은 틀리고 저것은 틀리고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지 그치? 그러면 사람이 가는 길이나 차가 가는 길이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 같다 했잖아. 네, <웃음> 같 했지 않아? 같아 똑같아, 똑같아 아, 저지가그 길이나 그 길이나. 여기 그뭐 차가 있으면 여기 사람이 한개 태우면 되지. 그렇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색채 미술 심리가 탄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아기들이라고 한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술이 사주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명은 타고났다 그랬다. 그죠그 근데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감각이죠 감각 그죠 원래 이거 오감이에요 오감 네. 오감으로 태어나서 가장 민간하게 반응을 하는 우리가 감각기관이 어딜까 그래서 여기 거래요왜여기 중요할까요 자 입을 하기 밖에 없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눈과 귀는 양쪽으로 열려져 있어요. 코는 같이 썩어갖고, 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이 두 개요. 이건데, 귀는 단순하게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눈에는 엄청난 과학적 이론이 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을 보는데, 눈의그 기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눈의 이 기능들이. 이 스마트폰 카메라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의 눈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애기들이 더 사람들의 눈은 지금 0.00001초로 이전다 스크린을 해가요 스크린 해갖고 이것이 어디에 전달돼 네. 우리 뇌에 네,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쫙 파노라마식으로 막0 0 0 0 1초지 파노라마 다 찍어도 실질적으로 이 뇌는 차차 스크린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 동상이 우리 카메라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눈의 이거 기능은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두뇌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눈이에요. 그러면 눈은 무엇으로 인지를 할까요? 눈은 뭐 갖고 인지할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색상 갖고 왔네. 눈이 얼마나 증가했냐면, 얼굴 색상 하나, 옷 색상 하나, 이것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야. 모습과 다르고. 그래서 눈에 이런 초과학적인 이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푼다고, 천부경 갖고 우주를 풀어서, 이 우주의 이론을 숫자로 풀어 갖고 수어의 진리를 습득해 갖고 인간하고 접목을 해 보자는 것이 우리는 수리사주가 수리심리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그 시점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면 막 스크린이 아까 0.001초씩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0.001초씩 이 스크린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갖고 어디에 담을 수 있겠나요 이러면 담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용량이 컴퓨터라도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두뇌에는 엄청난 것을 담아놓는 거예요.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뇌를 여러분들이 쓰는 용량이 얼마나 정도 되겠노? 옛날에부터 일반 사람들이 2%라고 그랬지. 2%만 쓰면 엄청나게 잘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에도 그 많은 양의 스크린을 해갖고 사진을 찍고 여기에 인지를 할수 있도록 저장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불라가안 돼. 그럼 나머지는 이 컴퓨터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는 뭐 계속 노는 거야. 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뭐책 갖고 이게 책책을 사고 뭐 이런 거 하, 공부하는 사람들 책책을 사고 막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 머리를, 회전을 안 시키서 그래. 지금부터 해제시키는 책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는 거야 한번들어보면다 아는 거지. <웃음> <웃음> 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의 색채 심리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은 이 두뇌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포맷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 두뇌가. 그죠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는 포면 안된 상태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하드디스크, 새 하드디스크잖아. 여기 이제 착착착착 지나하는데 애기들 교육이 어디에 가장 밀집하겠나요? 가장 뛰어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거에요. 아, 바로나마 같이 지나가는 이 색상공부에요. 색공부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안 시키는 거에요.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아원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 집에 가게 되면, 하루에 가장 많은 공부를 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 그림 공부요 그림 공부. 하루 종일 그림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림 공부, 장난감 공부밖에 안 해요. 맞나요? 애기들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또. 자, 예를 들게 되면, 인지된 능력이 평가, 비교 평가를 안 돼. 여러분들은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계속 사여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은 이것이구나 이것은 카메라구나 이거는 우리는 어수손에 계시구나 저거는 지하철에다 이 그것이 그동안 이 스크린으로 자짝 누적되기 때문에 알아채지지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고 말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도 입보다도 기보다도 더 빠른 것이 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크린 해가면서 이습성을길러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습성이에요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만 계속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책장이 전부 다 스크린 되어있는거예요 그치 놀이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놀이터 그 그림만 스크린 되어있는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성이래 무섭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요. 머릿속에 노는 것만 들어있는 애들의 습성하고 공부하는 머리만 들어있는 애들의 습성이, 행동이 같을까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지 그렇죠? 다 그래서 책의 엄청난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이 그것은 안 가르치는 거야 원리를 몰랐다는 거야. 내가 이거 또 미술 선생님들하고 또 부사그리게하안 되는데, 그지? 자, 그림만 가르쳐요, 그림만. 색의 근본부터, 이거, 색상의 근본은 안 가르치고, 오로지 그림 잘 그리는 거, 자기 수준에서, 스크린 했다고 그랬죠. 사람은 어릴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무엇을 그릴까? 어른들은. 어느 것이 잘 됐을까? 어느 적기 특징이 있을까를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교만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을 그릴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입 그래서 색상을 가지고 심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술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뭐 학파, 무슨 학파도 다 있지 그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평가 방법은 뭘까 저 사람이 무슨 기법을 썼나 얼마나 뭐 복사를 잘했나 얼마나 색상을 이쁘게 그렸나 이조합들지 이쁘게 그렸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수 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맞겠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색의 우리 진리를 부른 거야 색의 진리 진짜 색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능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혹시 내가 묻더라도 열심히 대답해주세요 틀리도 괜찮아 내가 틀릴줄 알고 내가 지금 이거 가르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피이면 돼. 웃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자라고 써놨어요 그지 그러면 인간의 두뇌가 아홉 가지다 하는 거다 여러분들 뱉었나요? 안 뱉제 그럼 오늘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왜 두뇌가 아홉 가지인지 이것을 심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거 심리 상담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타로 카드를 할때 어떻게 살짝 할 것인지 그럼 이것만 딱 풀게 되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흔히 다 알아요 이거는 책을 몇분 해야 이 공부가 될 것이 들어갈 것인지 이 사람은 어떻게? 복습을 몇분을 해야만이 그될 것인지 그럼 복습 몇분안 했으면 그까지 수준 못따라오겠지 근데 여러분 흔히 다 알아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네, 극적인 퇴사해도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다편해보면 곤란하잖아 자, 자 그러면 우리는 색이라고 한다 색이 뭘까요? 여러분 색을 어떻게 배웠나요? 색은 빛? 색이 와 빛이고 빛의 약자가 색이 될 뿐만 곤란하지 그럼 색이 뭘까 색은 아이씨 참아 <웃음> <웃음> 이러니까 공부를 지금 처음부터 꽝이었다는 거다 이때까지 공부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림 공부, 미술 공부, 색깔 공부, 일행 공부가 처음부터 틀리다는 거다 그죠? 그러면이근본을 몰랐기 때문에 맨날은 뭐 저가 그림 공부만 시킨 거야. 그림 그부만 그럼 색은 색을 알고자 하면 색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죠. 그죠? 색은 어디서 나올까요? 빛. 색은 빛에서 냅놓나? 어느 빛? 어느 빛? 태양 빛. 태양과 물이의공기 요렇게 하면 안 된다 이지 <웃음> 이렇게 아마 <하면>, 하 <웃음> 자, 면 그래도 거라 하잖아그 그러니까 <웃음> 틀린 줄 알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웃음> 자, 우리가 색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은 빛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빛들이 있어요. 빛은 이 우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주에서 태어나는 거, 우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태양 빛하고 저쪽에 그안드로메다에서 오는 태양하고 각현나 다르겠나? 다르지. 다르겠지?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우주 만물에는이 빛이 빛이 없는 공간이 없을뿐더러 빛의 종류도 무궁무진할 거야 그죠? 그럼 그거 쉬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뺏은 어디있어 기본이? 네? 가봤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빛에서 여러분들이 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빛에는 여기서 수의 법칙에 의해서 3인 인간이 모든 근본은 자, 그러면 수의 법칙부터 적어 놓고 이 색깔을 지금 푸는 거예요. 법. 자, 수에는 1 2 3 4 5 6 7 8 9 불러 봐요. 자 천수 진리법에 엄량 이치론에 선지 조화론에 사계 운기론에 오행 작용론에 육연 구성론에 칠성 요소론에 팔방 반응론에 구기 변화로 있다 그죠? 이 논리가 빛에도 안 맞으면 아무 답이 없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빛에도.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우주에서 우주에서 한번 들어보자. 천수 진리법을 한번 그러면 우리는 우주는 어떻게? 우주는 몇개 개? 개? 우선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따 했다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이일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엄낭이 치로는 어디 있을까? 나빠. 에이, 나빠면 그거는 우리 사주팔자에서 푸는 거고. 이거는 있다, 없다다, 있다, 없다. 그치? 있는 거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부터 이제 봉지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색이 있다,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주의 천주의 색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맞을 때 우리는 색을 정의를 할수 있는 거야 이 탄생물질이라는 거이지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천지조화련에서 천지조화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는 인간에게 다가가는 눈이 있고요 자 그러면 만들어진 그것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만들어진 게 있으면 결과가 있겠지.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돌아가는 방법 우주의 우주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는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방법이 달라. 빨리 한 찾아 봐야겠어. 3자고3자6자고한개 찾아요. 봐세개짜리야고 6개짜고. 세 개짜리하고 6 여섯 개짜리요. 자, 3개는 빛에는 빛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빛인데 그것을 통칭하게 되면 세 가지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광색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럼 무슨 색? 요 발판어 빨파노, 빨파노? 네, 네. 이렇게 배게 잘못했지? 그래서 우리는 빨파초 이런게 돼. 자 빨강 <웃음> 파랑 우리는 초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순물이 빨파초 우리는 부르기 쉽어서 그랬는데 원래 파랑 빨강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충분이 바뀌었다는 거야 파랑 파랑,초록,빨강으로 바뀌어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색상공부 이거는 앞부분은 뒤에 거는 우리 색상공부의요 애기들인데 올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돌아갔지 3회는 3회는 요렇게 돌아갔잖아 근데 6은 어떻게 돌아갔어 요래, 요래, 요래, 돌아갔지, 그지? 그지? 반대로 돌아간 거야. 이?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 돌아가는, 요렇게 돌이 났어요. 6은, 아, 3은 요렇게 돌아간 거야. 그런데 다른 것은 어떻게? 요렇게 돌아갔어. 그런데 3과 6은, 3과 6은 요렇게 들어갔어. 나머지는 전부다 요렇게 들어가요, 나머지는. 이거는 이 우주의 흐름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지고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갖고 가는데 그게 인간이 보는 눈은 어떻게? It's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관찰된 그것은 반대로 돌아갔네요 자 그래서 색은 요렇게 요거는 상방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일 때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색상을 삼원색이라고 그래, 그지? 이것이 빨아 아니 삼원색, 삼원색, 삼원색은 색깔에는 어떻게? 아까지 그 얘기 뭐? 빨파 노다, 그지? 네. 빨강 파랑 노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삼원색이에요. 그러면 상강색은 어떻게? 상강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의 세계 3개, 세계의 빛을 우리는 합치면 어떤 색된데 검정색. 검정색 세 검정색. 번검정색 자, 3원색은 검정색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흰색이 되는 거죠. 맞나? 근데 지금은 3은색 뭐 했다, 흰색 했다 고뭐 이럴겠네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뭐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색이 이제 토탈 합치면 몇 개의 색이에요? 8개 자 이거는 8개인데 8개가 아닌데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자세개는 우리가 인간을 기증을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 천지 조화론에 의해서 천지 조화론에 의해서 왼쪽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이 되는 거예요. 숫자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색의, 수의 진리는 이 색의 진리와 동일하다는 거다 그러면 철저한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이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원색이, 여기는 우리가 먼저 보는 삼원이에요. 그래서 빨판호예요. 그지 여기는 우리는 빨간색 색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뒷면에 우리는 공부하는 카드예요 공부하는 카드와 엄마와 아기가 함께 노는 카드라 이쪽 거는 이거는 우리가 심리를 풀어내는 카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쉬운찮 해갖고 타로 카드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타로 카드는 학문이 아니다는 거다 그거는 간단한 학문이다 여기는 인간의 심리를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놀이카드에요. 자, 그러면 색상 공부, 그림 공부, 색칠 공부,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 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함께 어떻게 놀이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놀이법도 여러분인데 나중에는 공개를 할거예요 그럼 하도 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색상 공부하는, 그, 이 두뇌를 계속 색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이 놀이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궁금하죠 그냥 두이석치도 되고 세명씩 치도 되고 네명씩 치도 되고 뭐면 재밌어요 훌라. 그래. <웃음> <웃음> 타로 갈거 타로 갈거 훌라치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보는 거예요자 천지 조화로는 천지 조화도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여기가 기운과 기세라는 카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태양의 기운과 빛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이것을 한거예요 그래 이거는 여기까지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도 공부해야 된다는거예요 자 두번째 그러면 이 세가지의 색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4는 어떻게 해요 왜 4일까 여러분들은 왜 4가 될까 도대체 이 4라는 게이번의 색깔이 조금 달라 갖고 조금 수적이 됐게 약해서 자이 4가 되는 거예요 4는 왜 색깔이 4색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차가워. 차가워. 네.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요 사계란 경계란 경계 그죠 그러면 사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앉혀놓고 이 자연의 위치에 따라서 사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 색깔을 펼쳐놓고 사방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겠나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없어? <웃음> 여기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 기본 논리는 비슷해요 이. 자 여기는 인간과 인연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쁜 색깔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시커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발자국을 많이 남기면 이 색은 어떻게 되겠노 진해지겠지 진해지겠지 그래서 사계운계는이 세가지 색들이 이세 가지의 색들이 퇴색이 되는 오염이 되는 거야.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요 살아가면서 아기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엄마 잘못내면 엄마 때문에 망치고 아빠 잘못내면 아빠 때문에 망치고 선생님 잘못내면 선생님 때문에 망치고 이렇게 망치는 퇴색돼 가고 오염돼 가는 것을 풀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오염될 것인가? 그래서 색상이 계속 진해 가는 거예요. 오타. 지트 가는 거죠. 그렇게 오염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인간과 인연의 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자. 빨파노가 하게 되면 검정이 되죠. 이것이 사계라. 뭐든지 알겠지? 이것이 사계라. 그러면 빨간색은 더짙어져고 피색으로 변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진해가지고 어떻게? 음? 진해가지고 남색. 남색 계통으로 가는 것이고 노란색은 노란색이 니리끼리한 색으로 가르게 되는 거고 똥색으로 자, 검정색은 어떻게? 퇴색되게 되면 어떻게? 시커무리한 회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계 옹기론의 사색의 근본이에요 자, 여기는 정말 한치, 오차 없이 그 애기들인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애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사색은 됐고, 오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색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 오색에는 이것이 오방색이 여러분들이 그냥... 저, 무당들이 하는 색으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옛날에 그, 그, 누구, 박 대통령 그 뭐고, 침식할 때, 오방색 썼다가 무당이래 해서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이거는 별이, 별 표시제? 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색이에요. 이것이 우주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정색, 청색이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뭐 녹색이 있고, 뭐, 이상한 고동색이 들어있고 하는, 그순 사쿠라다잉. 사쿠라라 여기서 그지면 오방색은 이거예요. 이것이 어떤 색이에요, 여러분들 배웠을 때? 주머니. 여러분, 보따리색이잖아. 수리사주에서 네, 보따리색이에요. 이게 바로 오방색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이 다섯 개의 세계에요 예를 들지 네. 다섯 개의 세계란 말이에요 오방색 중요한 세계에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온 세계에요 그렇죠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빨파노 이거 돼있지 빨파노에 빨파노에 검정의 힘이 들어있잖아 네. 빨파노 세계 어? 속이 시큼한 사람하고 속이 하얀 사람하고 두개나란난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새카만 사람 하나는 흰 사람이야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그래서 이게 중화가 돼갖고 휘꾸무리하게 해석으로 변한 거야 태색이 돼갖고 그래서 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모른데 그래서 맨날 니가 <웃음> 맞다 니가 맞다 흑백이 논리, 흑백 논리가 여기서 나온 거야 색연 있는데 똑같은데 이것들이 맞다 안 맞다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이색을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인데 그이흐 흩어진 그런 게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소막 컴퓨터를 이용해갖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절대 가르치면 안 돼. 아기들은 다르다는 거다. 어른들은 막 이게 스크린이 너무 많이 갖고 이게 흰색이라 해도 저기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라 하더라도 빨간색이 될 수도 있는 이 스크린 이 너무 많이 갖고 몰라. 그러나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이거 확실히 가르쳐야 돼. 이 머리에 정의가 착착착착 정이되도록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것을 정리를 바로 못해. 올바른 것을 정리를 못하니까 매일 삶하고 매일 뭐 학교가 엉망진창이잖아. 그치? 자, 이것이 오방색이에요. 오방색은 어떤 색? 아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사방, 팔방으로 됐다. 그치? 오방색은 다섯 개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온 색상을 서로 구분한 거야. 그렇게 삼원색을 구분한 거야 이게 맞다 틀렸다는 거다 그럼 예를 들게 되면 빛에서 오는 삼강색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삼원색하고 니끼만나내끼만나 네네 하면 어떻게 되겠노? 다맞잖아 그래서 흑백 놀리는 거야 누구 답도 없는 거야 잘하면 이것이 오방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아주 이과학적 색상의 과학을 해 관계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구리 시대부터 시작해 벽화들이 아주 심오하게 그려져 있죠 채색이 우리 전에 가봐 얼마나 채색이 잘 되있나 그것도 처음부터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심지이하지 마. 그거 뭐무당포단그그 뭐그 또라이 아니면 그무당포단도 소리 안나는데 어방색을 무적 무당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무당 이게 잘못 이용해서 그렇지 알고 이용하면 봐봐 안될 텐데 그지? 음, 그래서 알고 해야 되는, 오방색은 절대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다 이? 자, 6의 색은. 6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나? 6에는 네. 여기 딱한개더 포함되어 있는 게 뭐고? 초록색이 초록색. 자, 그래서 우리는 6은, 어떻게? 3과 6은 이렇게 돌아간대요, 숫자가. 그지? 이런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파랑색,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빛의 이제 색의 삼은색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요거 합치면 무슨 색? 요거는 검정색, 요거, 요거, 요거 합치면 흰색,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삼은색이. 삼원색이 합쳐지게 되면 검정색 삼강색이 합쳐지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이 이것이 구성요소예요이 색이 모든 색을 다 만들어 놓 거예요 모든 색을 다 만들어 낸 거예요 지금까지는 색의 탄생의 6가지는 이 6가지 색이 인간의 모든 색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은 구성론의 6가지가 가지, 우주의 색을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뭐, 뭐같이 느껴져요? 팔랑개비. 팔랑개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지개색이에요. 레인보레인보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지개색은 무조건 일곱 가지 색일까?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 빨주노초파란포? 그럼 뭐 때문에 이게 빨주노초파란포를 했을까? 음. 자 그래서 우리는 7의 색이다. 자 7은 이것이 빛이 프리즘을 통해 파작에 이해갖고 색상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5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7개짜리 8개짜리 9개짜리 이렇게 구분을 쭉 했어요. 했는데 우리의 섭성이 뭘까?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구분이에요. 많은 구분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떻게이 세상에 이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별에서 왔을 거잖아. 태양도 빛이지만. 그래서 그 빛을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북두칠성을 연산을 한 거예요. 북극성과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개 색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한 남색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색이 없는 게 많아요. 빠즈노초, 파보의 남색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일곱색을 아주 중시 생겨요 이것이 우리가 북두칠성이라는 그대로내려로는 우주의 그 진리를 찾다 보니까 칠의 색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무지개색이에요. 일곱 개. 7개. 이것이 일곱 개 색이다. 자, 그 다음에, 여덟 개, 8개, 이제, 여덟 개다. 여덟 개는, 이, 무슨 색이 있었겠나? 여덟 개. 응? 색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팔방에서. 팔방에서? <웃음> 팔방? <웃음> 8방? 그래서 팔방에서 태어났지. 그런데, 이게, 이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이유가 있을 거야 여덟 개 색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지. 야그 자 그래서 우리는 에헤, 이것이 우리는 팔방 이라는거지 그제 팔방에는 원래 색상이 아주 맑고 깨끗한 거야 이? 원색이다 원색 있는 그대로 아까 사방에서는 어떻게 사방에서는 양쪽에서 돌아오는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난장판을 음, 벌리지만은 난장판을 벌리지만은, 여기서는 팔방에서는, 팔방에서는 색깔이 어떻게 연하게 옅어져 가는 거야. 내 욕심, 바라던 욕심이 어대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욕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색의 형상들이 자꾸 연해져 가는 거야. 옅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 사회는 지내 같죠? 이거는 옅어져 가는다. 그러면 무지개 색깔이 여섯 개 가는데, 무지개 색깔 다 합치면 무슨 색깔 되겠나? 무지개색, 그런데, 삼강색을 하면 흰색이 되는데, 무지개색을 다 합치면, 뭐, 색상이 이상하게 희꿍머리 하이 되어버려요. 일곱색을 칠할 뿐만. 그래서, 여기에는 해, 들어가 있는 것이 회색이에요. 잡동상의 색. 그렇게 무지개색과 잡동상의 색이 합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홉 번. 그러면 이, 색, 이 세상의 색은 이 세상의 색은 우리가 아홉 개밖에 없다. 그제 한쪽은 봐봐. 사방에서는 어떻게? 한쪽은 짙어져 가고 한쪽은 옅어져 갔기 때문에 어떤 색이든 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쪽은 짙어져 가고 한쪽은 옅어져 갔으니까 온 세상의 색을 다맞추겠 있는데 그러면 근본 아홉 개의 색은 뭘까?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똑같아요 가장 많은 프리즘으로 통한 이색과 여기에 흰색과 검은색이 있으면 이 모든 색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곱 개 색과 브라스 흑백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리사주할 때 색상을 배우죠. 색채, 그, DB에서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이 포함되어 갖고 총 아홉 개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색은 이 아홉 개 색상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기들도 이제 올바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색이 왜 지내가는지, 색이 왜 옅어가는지, 이 세상의 색은 왜아끼는지이 색은 어떻게 됐어, 이 색은 어떻게 됐어. 그런데 애기들이 이 색을 칠할 때,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색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나? 아무 생각 없이 하겠나? 여러분들 세상에도 보게 되면, 색이 잘 어울리는 색도 있고, 그제내 몸에 잘 어울리는 색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색도 있고 내가 나쁜 색도 있는 거예요자 이까지는 우리는 색을 우리는 푸른 한거예요 색을 설명하고 잠깐 씻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할게요 색의 원리를 푸른 한 거에요